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떡장을 외치며 가자! 가장 외치 남자 떡상남입니다. 오늘은 최근 지속적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프로젝트인 이오스 블랙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프로젝트이고 전망을 나울러 아쉬운 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의 게티스버그 연설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국민에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다짐해야 합니다. 블록체인의 중심에는 정말 많은 요소가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d a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웃 블랙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d a p p 의한, d a p 을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입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설명을 보자면 이웃.io 기반 멀티버스란 말이 나옵니다. 어 저도 여기서 뭔가 개념이 딱와닿진 않았고 뭐 서로 연결된 느낌이 약간 닥터 스트레인지스러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백서를 꼼꼼히 읽은 결과 저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d 개발에 최적화된 국내 플랫폼입니다. 현재 d e 의 활용도가 다소 낮으며 투입된 금액을 생각하면 하루 이용자가 그렇게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ICO 현주소는 많은 부분을 왜곡시켰고 투자들에게 자 많은 피해를 끼쳤죠. 뭐, 객관적인 현상들과 특성만 봐도 그렇습니다. 개발자가 BC를 통해서 자금 조달해야 되고요 스캠이 난무해서 많이 투자를 받기 힘들어졌고요 ICO를 통해서 프로젝트 개발하는 데 있어서 투자들의 역할이 단순히 돈만 넣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점. 투표나 참여가 없으며 그로 인해 그냥 소수만의 리그가 되어버렸습니다. 대중은 아웃업 안중이고 그 결과 거의 모든 ICO가 복불복 같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i c o 온 이제 이 건전한 투자 방식이 아닌 무조건 펌핑이 기대되어서 개발자들은 당장 메인넷 혹은 본 프로젝트의 발전보다는 다른 외적인 요소를 진짜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발만 해도 빡센데 다른 것까지 신경 써야 하니까요. 흔한 개발자의 하루입니다. 여기서 마케팅과 브랜딩, 기타 등등에 더 신경 써야 하고 메인넷 개발에 한창 해야 할 판에 필요 이상의 인력과 자금에 더 많은 신경 쓰는 것이 현실에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ICO 자체를 신경 써야 하느라 메인넷 개발보다는 브랜딩과 마케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재 그리고 과거의 초기 무수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 빼놓을 수 없는게 EOS 블랙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잘 아는 EOS 특성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램값이 많이 상승한 것은 여러분들도 아실테고 완주난 탈정화가 아니죠 디포스 특성상 그렇게 될수 없습니다 그로 인해 어, BP들 간에 예측 불가능 요소가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담합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보면 상당히 많은 예측 불가능 요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좋은 점은 빠른 g p s 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EOS는 제눈엔 이렇게 보입니다. 탈중화인 듯 탈중화가 아닌 탈중화 같은 이런 아주 미묘한 뭐, 프로젝트가 되어버렸죠. 램값의 상승과 이우스의 이런 특성 때문에 안 그래도 어려운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되었고 이우스 블랙은 이걸 보완하고 해결하고자 하며 대중과 활발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데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종합선물 세트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각자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우스 블랙의 전반적인 구조를 어,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대중들의 역할이 단순히 참여자 혹은 투자자뿐만 아니라 서포터즈까지 나아가서 그리고 정말 뭐 된다면 대표자가 될수 있다는 점을 저는 진짜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단순히 대중들이 뭐 진짜 기껏해야 서포터즈 정도인데 진짜 이앱 플랫폼에 대한 애정과 다른 것이 생긴다면 대표자까지 되어서 결정권을 내리고 본인의 프로젝트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애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오스 블랙은 크립토 팩트리가 있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적으로 쪼개면서 이오스 블랙의 장점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함께 해야 됩니다 대중들은 단순히 블랙만 사놓고 땡 이게 아니라 많은 부분에 참여할 수 있고 참여는 곧 주도권을 의미합니다 대중이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검증하며 분석하고 지지합니다 물론 개발자도 들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 검증 절차가 끝난 후 투표를 통해 개발을 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개발자는 신나게 개발을 하고 참여자는 본인이 원하는 프로젝트에 나올 시 서포터즈로 활동해서 다양한 협업이 가능하고 서로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하며 윈윈이 될수 있는 프로젝폼이 된 것이죠 리워드 뱅크를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단순히 뭐 돈을 뭐 이렇게 쏟아붓지 않아도 되고요 크립토 뱅크를 통해 어, 토큰을 무료 에어드랍하는 엄청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해자 같은 구조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두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게 된다면 보상의 범위가 오히려 블록 생산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참여자와 대중이 받는 보상이 훨씬 큽니다. 투표하는 것도 보상을 받는 매우 혁신적인 구조로 지녔습니다. e o s 로 스테이킹해서 컴퓨터 자원 획득하는 것과 달리 EOS 블랙 스테이킹한다면 개발자는 무료 컴퓨팅 자원을 받으면서 개발하고 투표자는 그 투표한 보상으로 에어드롭을 받습니다. 선순환의 그 구조를 잘 설계한 것 같아서 저는 진짜 음 이게 정말 잘 됐으면 좋겠고 정말 잘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도표를 보셨다시피 두 개의 뱅크가 있습니다. 이는 이오스 블랙의 전반적인 생태계 자정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외부 자금의 유입보다는 기존에 유입된 자금을 활용해서 생태계를 지탱하는 부분이 정말 잘 보여집니다. 크립토 뱅커는 홀더들에게 리워드뱅크는 개발자들의 개발비를 위해서 이렇게 짜여져 있죠. 그리고 한 출처가 아니라 각각 다른 출처에서 자금이 운용되고 유입되다 보니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뛰어나다고 볼수 있습니다. 우물이 두 개에서 두 개의 밭에 이렇게 물을 댄다고 생각하면 제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거는 정말 제가 예상치 못한 부분이었는데 제가 기존 영상에서 IFO를 다룬적이 있었는데 ICO를 이기 안했습니다 IFO를 통해서 이미 사람을 확보한게 이 s 블랙입니다 IFO를 통해서 이미 블랙은 무료 에어드랍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자 등 토큰을 가격이 지금 어느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무료 에어드랍 한 것이죠 몇개월 전에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잘 개발한다면 이오스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블랙을 자연스럽게 에어드를 받았기 때문에 이오스 블랙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프로젝트에 꽂힌 사람은 무조건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대배 그 따로 메인넷 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의 메인넷이기 때문에 플랫폼 활성화하는 것도 정말 어렵지만 이게 활성화된다면 투자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제가 들은 말들 중에 가장 극단적인 말은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무조건 사란 말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미 아이쇼를 했으면 너는 투자했을 텐데 아이브을 통해서 이미 받았으니 한번더 투자할 만하다 뭐 이런 인상을 따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자들 위해서는 매우 천국 같은 곳입니다. 개발만 신경 쓰면 되니까요. 두 번째,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오스 블랙을 샀다면 나는 곧 참여자가 되고 참여자가 된다면 주도권과 정말 이 함께 팀원으로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전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 투자자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이오스와는 달리 여러분들의 그스테이킹의 영향을 보기 위해서는 투표 행사는 제일 중요한데 이오스 블랙은 투표권에 따라서도 보상을 주고 투표권을 무조건 행사하는 것이 좋게 설계 해놨습니다. 네번째, 리워드뱅크와 크립토뱅크가 있다는 점, 이거는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개발자들에겐 개발비를 주고 투자자들에겐 무료 에어드랍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많은 무료 덱토큰 에어드랍이 기대되어 있습니다. 개발된 앱이, 개발된 덱이 많을 많을수록 무료로 에어드랍되는 토큰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계속 그게 뭐잘 될지 안 될지는 나중에 모르겠지만 어쨌든 계속 주어진다는 점 여섯 번째 타 덱스 내에서도 활발한 거래량이 있습니다 텔레그램 방이나 아니면 그렇게 확인하시게 된다면 여러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다는 점볼수 있고 뭐 원화 상장은 아직 안 되어 있지만 타 덱스 내에서는 거래량이 활발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이오스 블랙에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고 개발자들은 이 플랫폼 만나면 도비처럼 이런 심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조금 아쉽다 생각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뎁선정에그 최소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후 죽순 같이 그냥 좋다고 생각하는 뎁은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오히려 자원의 낭비되는 꼴이 될수 있죠. 커뮤니티가 그것을 잘 걸러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관건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온체인 커뮤니티의 역량과 성장이 전제되어 있다는 건데 두번째 아쉬운 점을 보시게 된다면 시간이 좀 걸린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어야 될수 있다는 점 물론 이오스에 투자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블록체인이나 다른 데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전 최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그걸 따라서 그 안에서 정제되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해하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를 제가 백설을 봤을 때도 세네 번 보고 계속 제 나름대로 이해를 했지만 모든 세세한 부분을 다 알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투자자들이나 뭐 다른 예비 투자들이나 차별에게 들 설명을 했을 때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아쉬운 점으로 다가왔습니다. 직관적으로 딱 와야 되는 거고 직관적으로 딱 오면 그 가치까지 딱 보이기 때문에 좀이 부분을 간단하게 뭐 컨텐츠를 만들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양한 산업의 서포트질과 전반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킬러댑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산업에 있는 댑과 앱이 지금 어떻게 형성돼 있고 무엇이 잘돼 있으며 그에 따라서 조사가 전반적으로 필요합니다. 아, 이 앱이 이렇게 해서 잘 됐구나. 그러면 우리는 그걸 구현할 수 있을까? 기존에 잘된 앱이라든지 왜 사람들이 그걸 많이 쓰는지를 먼저 진짜 본질적으로 파악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블록체인에서 구현을 할수 있는 거지 단순히 뭔가 그냥 이게 좋겠다라고 해서 다가가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어, 여기까지 어, 정말 간단하지만 대략적으로 이웃 블랙을 함께 다뤄 봤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신다면 댓글에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떡상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